야, 그러니까 창고가 여기서 일부 끊어주면 될것같아 음, 네. <웃음> 궁금하게 아, 어,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얘기할게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나라 창고는 밖에 있어? 네, 영역 밖에 있어요 그래? 땅속에 숨겨놨던데? 아 땅속에 숨긴 걸 찾은 거야? 심지어? 영역 안에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어쨌든 땅굴을 파면 은 도달할 수 있다 <웃음> 아 오케이 아쿠아쿠 아쿠아쿠 응 음. 음. 아직도 안 가져갔습니다 <웃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음> 행동이 났구만 아니 근데 고기만 가져가면 될거아나 말투 왜 이래? 너네 때문에 <웃음> <씨>. <웃음> 어? 이거 누가 왔다 갔나? 칼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다 가져가고 있을 것같요 아, 이런.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요 <웃음> 에요. 방금 말했.. 뭐야 이거? 뭐가 뭐야? 저집 앞에 뭔가 이상하게 어? 생기고 있어니 뭐야 이거? 이거 근데 딱 봐도 약간 인어 느낌의 조형물인데? 남자친구가 있으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웃음> 진짜 미친 거야, 씨, 두봉이. <웃음> 전화번호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둘다 머리가 돌이라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진짜 미쳤구나. 시수봉이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나는 우리 나라의 주식이 소고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중대장님은 주식을 하십니까? 시수봉이 소용이에요. <웃음> 혹시 삼성전자에 들어가셨습니까? 어? 일로와 따라와 혹시 80층 대이십니까? 따라올 시수봉이 짧고 <웃음> 길고 짧고 음. 아안 아픕니다 왜 비가 온다 오늘 아, 젠장 어야 이거 다른 나라 지옥문이랑 연결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거? 어 아니 분명히 바깥 거였거든 우리 지옥문이 그거 숨긴 거라고? 아 우리나라 거 맞어 이거? 나가봐. 아 숨긴. 어버버버. <웃음> 어버버버버버버. 어봐바바! 어봐바바, <어봐바바바? 웃음> 아 근데 이 말투하니까 아니 이 말투하니까 초음점이 생겼습니다 팀 대장님. <웃음> 뭔데? <웃음> 코가 뻥 뚫렸습니다. <웃음> <웃음> 박사님 제가 비염 치료법을 개발해낸 것 같습니다. 오 어, 왔다. 이리로 와. 어. 엔더 진주 있는 거 도움 될까? 혹시 그 엔더 진주를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뒤질래? <놀라> <놀라> <놀라> 혹시 자네 근데 고기가 좀 있나? <놀라> <놀라> 아? 레긴 거? 아! 밥 먹다가 엔더 진주 썼다 박사님 미치셨습니까? 오버버버! 극귀한 그 엔더 진주를 써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오버버버! 선손 비는 사람 한명소 쪽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말투 왜다 이렇게 아... 손은 안 비지만 머리가 핀 제가 왔습니다 <웃음> 이거 거리 계산 잘 되면은 얘네 다 죽이자 레벨 올려가자 나 레벨 올려갈게 그러면 우리 약탈 띄우는 게 좋잖아 삼지창 띄우려면 그죠? 시은아 나랑 좀 바꿀래? 나 레벨 9라서 너가 사냥해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군요? 아! 걔거지같은걸 들고 왔어! <웃음> 아! 곡관이 깨지기 직전인걸 갖고 왔어 왜 그러는거야 진짜? 씨수봉이! 저는 빈티지가 취향입니다 딴 나라에서도 이랬어 씨수봉이 <웃음> 딴 나라에선 일을 아야 됐습니다요? 어 그건 다행이고만 오히려 딴 나라에선 배실됐습니다 깨렇습니다 <웃음> 오히려 좋아 <웃음> 뚜뚜형님 나라에서도 다이아 몇개 빼돌렸는데 이따 그것도 보시겠습니까? 미친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쟤 때문에 할 거야 이건 확실해. 박사님 조용히. 해. 용왕님이 온것 같습니다요. 아 용왕님 오신다고? 아 용왕님 진짜 눈치 없네. 왜 지금 한창 물올랐을 때아 용왕님 진짜. 아. 용왕님 우리 중대리님께서 용왕님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저리 가라고 하시는데요. 아 토, 통화방에 계신 계시... 용왕님 용왕님 용왕님 오, 그래, 그래. 예 갑니다요. 야 어디로 가야 되냐? 기가 힘들구나. 아야 어디로 가야 되냐? 야 우리 이거 어디 있냐? 우리 문. 얘들아 문 찾아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어. 계십니까? 아 잠깐만요. 근데 우리 지금 용왕님 오셨는데요. 아옆 옆에 서좀 들을게요. 예. 아왜 아, 들어 이거? 노란 나랑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나나 지켜줘. 그... 와! 아! 처음 왔는데. 와! 아! 아! <웃음> 용왕님 오셨습니까? 어 그래 그래. 근데 저분은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할게요. 아예예 들어하세요. 예 예. 예예 예,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용. 아예 아예. 이쪽으로 오세요. 용... <웃음> 근데 용왕님은 용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왜 용왕이십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용왕님 <웃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 용왕님 아까보다 머리가 더 커지신 것 같은데 요 혹시 대두이십니까? 야 PVP 잠시만요 아니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야! 죽이겠습니다 음. 아 오늘 내가 생일이어가지고 예 이제 아나 말투 왜 이래 응.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왔다네 예아 예예 원하는 선물 아무거나 이야기하면 어? 내가 하나 주겠네 아무거나? 저희 나라는 저... 케이크 하나로 결정하겠습니다요 <웃음> 야이전 아니야. <웃음> <웃음> 영왕님 저는 그럼 여자친구가 갖고 싶습니다. 요 <웃음> 우리 주민이 한 마리 있어서 주민날 하나 있으면 은 진짜 무한번씩이거든? 한마디만 해도 되겠나? 아, 예. 네. 마지막으로 왔는데 네. 다른 국가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져갔다네. 우리가 그러면 은 그거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거잖아. 아니라는 국대장 저희 그러면 삼지창 인챈트 붙은 걸로 달라고 하는 데 아니 뭐 그런 식이에요? 순정만 된다 다이아블럭 한 세트 이런 것도 됩니까? 한 개만 된다 한아 개? 혹시 네더라이트 블럭 하나 뭐 이런 거 받아갔나? 맞구나 맞다 어. 용왕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까? <웃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자 생각 그럼 용왕님 머리 블럭을 하나 주시오 <웃음> 야이씨 언젠가 써먹을지도 모르잖아 용왕인 척하고 가가지고 영왕님을 주십시오. <웃음> 저희 국보 하나 더 주십시오. 진짜 나빴다. 우리 엔드성 아이템 맞음. 뭐든 준다 그랬음. 안 주면 대머리. 영왕님은 대머리십니까? <웃음> 이거 가발이십니까 땡겨볼까?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2라운드 슈퍼 넣어주십시오내 네 스포너를 할거면 기본밖에 안된다 네 돼지 음 그러네 돼지 게... 기본 스포 넣어야 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용왕이 아닙니다 말을잘 아, 못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용왕님은 돼지입니까? 아이씨 <웃음> <웃음> 저번에 봤을 때 생각보다 살이 많이 쪘다고 스트레스라고 <웃음> 하시던데 진짜입니까? <웃음> <웃음> 제발 제입좀 누가 지져서 구워주세요 <웃음> 구울 수 있게 라이프 하나 봐주십시오 <웃음> 야이씨! <웃음> 라이터는 저희가 만들테니 무시돌 하나 만드주십시오 <웃음> 야이씨 <웃음> 진짜 미쳤나봐! 어쩔 수 없어 우리도 그걸로 가자 네더라이트 까만거 블록하나 알겠네 까만거 까맣고 아홉개나오나 그래 이거 네더라이트 블록 용왕님 제가 생신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묶어서 목걸이 만드십시오 조개, 껍질 묶어 어.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목질 조개, 껍질 묶어 조개, 질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 목걸. 아, 조개, 질 목걸. 조개, 갑질, 조개, 갑질, 목 조개, 나 깝질 어, 깝질 근데 계속 조개 껍질만 묶는 걸 보니 중대장님은 묶는 걸 좋아하십니까? <웃음> 야얘몸 누가 꽁꽁 묶어갖고 말려라 저기 천장에다가 그렇게 묶는 게 좋으셔서 주식도 묶이셨습니까? <웃음> 야저 새끼 죽여! <웃음> 어 근데 뚜항님 언제 오셨어요? 그이 나라에 예 거미 스포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누가 갖다 알려 맞았죠. 그러게.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았지? 채키빈 유튜브요. 아이씨. <웃음> 우리 흰나라가그 거미 스포너를 조금 이용하면 어떨까? 보통 뭐 물건을 빌린다. 돈을 빌린다. 그러면 뭐 용도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 용도를 말씀드리면은 빌려 주실 수도 있다. <웃음> 고려를 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연세대 앞에서 고려라고 해 버렸네. 죄송합니다. <웃음> 양털로 침대를 만들고 그걸로 주민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음... 아닙니다 저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양털로 집을 꾸밀려는 국셈인 것같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사실은 데코용으로 빌리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꾸밀려고 실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뚜익점이 따로 없구만 아니 그러면은 사님 문익점 음. 선생님은 목화솜입니다 양털이 아닙니다 <웃음> 음. 진짜 죽여버리고 <웃음> 싶다 침대를 들고 찾아 뵐게요 다음번에 아 정말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아, 거래를 합시다 네. 거래를 빠빠로 근데 빠빠루. 저 닭대가리는 누굽니까? <웃음> 아직 안 갔어 <웃음> 너. 아직 왔구나. 안 갔잖아 아직 <웃음> 안 갔잖아 어? 약탈책 우리 있어요? 약탈을 붙일 레벨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 나 레벨은 있어 어? 십칠 레. 아, 그래? 내구성 붙은 다이아검 있잖아 그래 그거에다 추가로 여기 만들었습니다 충대장님 <웃음> 아 그러면은 이거는 멤버가 관리해야겠다 이거는 음. 그럼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씨! 빨리 <웃음> 상자나 아, 다시 놔.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뭔데? 따라와 보시지요. 그럼 빗소리가 음. 삼지창 그걸 음. 사냥을 하자. 진짜 막아놨어? 이야 뚫려 있는 음, 거봐 여기. <웃음> 야 미쳤다 너. 음. 야이 정도면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들지 너무 들어. 근데 제가 저러니까 왜실뢰는안 생기지? 아니 우리 것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무슨 <웃음> 소리십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 거 훔치잖아? 그러면은 이제 한 회차 내내 3시간 동안 죽일 거야 <웃음> 어! 수선책! 야! 삼시창의 30창 수선... 수선 되나 봐봐 어 그래 낚시조가 해냈다 야! 제가 들고 저거 하나 만들지 뭐 야이씨 <웃음> 야 말투가 자연스럽게 다 바뀌었잖아 지금 다 돌아와 <웃음> 아니 쟤 원래 want to buy the boys. I want to buy the boys. I want to buy the boys. I w 니다 t 아 o buy the g i r 돌아가셨습니다 <웃음> <돌아왔습니다>. 어! <요새가>! <웃음> 요새다! 요새다! <웃음> 요새 i 발견했다! 요새가 끔찍한 b 같으니 가지 마십시오 s I want to buy 한번 구해와 봐요 마법부여책이 지금 보호 3도 있고 내구성 3도 있네 이미 보호 3, 충성 충성도 있네 어? 보호 3에 힘도 있어? 힘포도 있어 우리? 야 우리 충성이랑 힘 붙이면 안 돼? 삼지창에다가? 힘은 활에 붙이는 거예요 아힘안 붙어? 충성을 CN한테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야 우리 <웃음> 수선 붙은 충성책을 들고 있습니다 저를 망치로 내려쳐서 인첸트를 해주십시오 <웃음> <응. 웃음> <웃음> 와야 수선의 충성 <웃음> 야 이러면 돌아오지 얘 우와 개편해 이거 차라리 음. 내가 왼손들기하고 석영캐러 갔다올게 어 대박 야 석영캐는거 엄청 올라 내구성 오! 야 오. 거의 다 고쳤어! 제 마음도 고쳐주시겠습니까? 어... 그냥 나가 죽으면 안 돼? <웃음> 아, 뭐라고요? 아하 미안 미안 와와다 고쳤다 새거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음 이제 체력 그륵 주님께 대균 규밑 흥행 입니다요 엥? 엥? 바로, 바로, 해쳐, 좋습니다. 중대장님을 해쳐도 됩니까? 시엔이 <웃음> 해쳐. <웃음> &E, 이렇게 해서 시엔이는 좋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좋아요, 네?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노만 중대장님, 예. 다이아몬드 한 세트가 사라졌습니다. 죽여버린다. 마무리 멘트 쳤지 않습니까? 뭐야 아까 거기다 똑같이 숨겨놨잖아 <웃음> <웃음> 등장 밑이 어둡다 작전입니다 C&E는 팀에서 빼야지 <웃음> 아 왜? <웃음>